안녕하세요, 래퍼 한혜입니다. 음악은 제 삶에 가득합니다. 무대에 서는 것도 즐겁지만, 곡 작업을 하면서 래퍼로서 새로운 영감을 떠올릴 때, 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. 그리고 와인 또한 제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죠. 요즘 제가 즐겨 마시는 폴티 엔즈는, 제가 지향하는 그 음악과 라이프스타일을 닮았어요 폴틴 엔즈가 주는 편안함 속에서 다시 영감이 가득해진답니다. 키미 와일드 폴틴 엔즈